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유럽지역의 경기침체 이슈에 불과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fmc o 의사록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 것이 긍정적 가능 얻어 다시 반등했네요. 이후 장마감을 앞두고 지금의 상승 지속으로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원인은 달러 강세와 미국 전 경기 침체 우려를 하락했네요. 연준 의사록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긴축을 계속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의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관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것 같네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원유 가격도 이러한 영향으로 당분간 크게 위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물가 정상화는 연준을 고민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납작은 매수 49% 매도 51% 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2% 매도 78% 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5% 매도 15%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격한 움직임이 없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겠죠. 이점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500포인트와 12,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93달러와 102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30달러에서 1,7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잘 관찰하시되 원자재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